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해의 한선방파제라는 데입니다 어, 쭉 보시면 한선방파제 진입하는 곳이 옆쪽에 자갈밭 비슷하게 있어요 몽돌 같은 돌밭 해변이네요 저기서 좀 쳐볼까 했는데 여기 진입로를 보시면 이 경사가 눈이 안 왔으면 카트를 끌고 내려오겠는데 이 경사가 뭐차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제 차로는 어림없고 쭉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낚시는 불가할 것 같아요. 아쉽긴 아쉽네요. 저 앞에서, 해변에서 던져가지고 할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치는 정말 좋다. 바로 옆에 한섬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한섬 방파제고, 그 옆으로 쭉갯바위들이 있는데, 찌낚시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오늘도 사실은 도다리를 치러 오려고 했었는데 강원도 한번 와 보니까 금방금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갈거감성도 한번 쳐보자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한섬 해변이에요 한섬 해지욕장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막 짐을 안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폴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우 낚싯대 긴게 필요하대요 쌍포를해야돼가지고 2대를 샀어요 릴은 원줄을 나일론사로 할거기 때문에 서피용 릴을 가져왔어요 저는 가이드 종류를 이렇게 뽑으면서 하는 편이에요 채비를 해놓고 원투되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낚시 원줄이 가이드라인 역할 눈에 깜냥을 좀 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나 이런 채비를좀 달아 놓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그냥 실험삼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팅은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우 그립이 너무 짧다 와.. 어디야? 어? 어디 날라갔어? 이게 일 1m가 길으니까 2m가 길으니까 막그 뭐라고 하지? 낭창대네요 되게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선이 봉돌을 놓쳤어요 아 이거, 릴시트만 좀 짧은 거, 릴시트 높이가 낮은 거 빼고는 굉장히 멀리 나가는데? 릴시트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으, 우와, 죽여. 어.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이거 범토 <봉투> 진짜. <웃음> 얘 낚시 되겠어? <웃음> 고는거야어 모르겠어 <웃음> 야 이거 저 뭐야 안되겠다 그러게 테스트인데 야. 이거 이런데 될래나 낚시 진짜? 근데 이제와서 뭐 다른데 갈수도 없고 그냥 해보긴 할겁니다 야 어, 이거 뭐 그냥 빈봉돌로 던진거거든요 어 이거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해볼 건데 빵 치면 알죠 뭐 어, 이거 근데 고기를 걸어도 장난 아니겠다 이거 와이풀 뜯어내다가 이거 하루 진정 일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웃음> 오 날씨는 굉장히 좋다. 날씨 는 좋아. 어 날씨 진짜 좋네. 날씨만 좋아. 개불 꽂는데도 지렁이 꽂이 쓰시더라고요. 오 튼실한데요? 이거? 찔러서 벽을 타고 살살살살 가서 입을 통과해서 나오게 그냥 지렁이 꽃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너왜 살살. 안들어가냐? 어? 아 이런 큰일네 그냥 이대로 던져볼까요? 이렇게 하면 끝만 물고 늘어질텐데 어 개불을 이상하게 꺼졌어 오 파도가 너무 <웃음> 아, <위탈한다. 아이고. 웃음> 와 아유 미탈한다 아이고 와또또풀 걸리겠다 야, 예, 이거 소초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두 번째 캐스팅인데. 와, 이건 너무 시원하다, 진짜. 미끌렸다 어. 딸려오는 게 아니야. 딸려오는 건가? 근데 뭘 잡아도 회수가 안될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안되 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낚시 불가야. 아, 딸려 나 가고 땡 기고 그러 는구나. 아, 맞아, 맞아. 지난번 에도 이런 저 항이 있었 어. <웃음> 저렇게 저렇게 많이 걸리네 다 왔어 다 왔는데 낚시는 불가다 다 왔어 힘사야 힘사 와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잡고 있어봐 그렇게 있어 너무 심하다 여기는 진짜 낚시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빼? 원래 이런 걸까? 오늘 뭐지 추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춥네요 원래 여기 해변은 이래서 사는데 안 오나? 그럼 저 찌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지? 우와 해수욕장 가야되나 보다 해수욕장도 이런거 많을것 같은데 저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 저기 찌납시는 괜찮나보지 밑에 통내를가자는거잖아 잘라봐요 어차피 온길려면 잘라야되는데 어, 잘라요 내놔 이 새끼들아 아이 <웃음> 씨 새끼. 아 여기 진짜 좋은데 뭐가 숨을게 일단 바닷가색깔빨가면안전장 봐야돼 정리 다 자기가 해 근데 니가 옮기자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들고 또 어디로가 지금 벌써 9시쯤 돼가는거 같은데 오, 옮겨갖고 어디로 옮겨? 봐봐 봐봐 파도에 봐봐 파초들 봐봐 실망이 너무 커